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환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이고요 이제 6월 13일이 되면 은 제가 기숙사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치러 인천에 있는 기숙사로 가게 됐고요 온라인 시험인지 오프라인 시험인지 정확히 결정난건 없지만 별다른 공지가 없다면 아마 13일에 정상적으로 입주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입주 준비 과정부터 기숙사 입주까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어, 기숙사 입주를 위해서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일단 결핵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코로나 자가 진단서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을 붙이고 택배로 붙이는 것까지 준비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지금은 보건소로 가고 있습니다 결핵 검사를 하러 보건소로 가고 있습니다 검사를 다 했고요 이렇게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내일 나온다고 하네요 어, 금액은 한 13,000원 정도 들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2월 12일이고요 이제 기숙사 짐을 배달하려고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택배를 싸놨고요. 제가 이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이 있는 동안 기사님 오시면은 이걸 카메라에 담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짐을 한 박스로 싸서 택배로 보낼 겁니다. 오늘은 2월 13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기숙사에 일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코로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를 타러 실버스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짐과 함께 버스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분. 지금은 1시 54분이고요 드디어 인천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종합버스 터미널이고요 보통은 버스를 타고 가지만 오늘은 캐리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일단은 택시를 타고 기숙사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녕 저기 기숙사가 보입니다 저기 기숙사고요 이 길이 이제 걸어갈 겁니다. 이 녀석들과 함께. 이 <목소리> 여기 정말 오랜만이네요. 지금 이제 기도 받았고요. 이제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몹시 떨리네요. 이제 짐 정리를 할 거고요. 되게 룸매분들이 어색하지만 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짐 정리를 다 끝냈고요. 이제 일단 집 너무 더워요. 그리고 이제 짐 정리를 끝냈으니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기숙사 준비 과정부터 기숙사 입주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